시정 네명할수 있어요 도하가님 맘수 맞구나 아 죄송 이거 리퍼 5시 토프 7오클락 도하가 11시 소소 1시 그리고 본인거 짭이면은 두개 있는데 도와주세요 If you are fake uh, You have to come double 오케이? Okay. If you r e fake 아. 네 다시 한번 리퍼 5시, 호크 7시, 도화가 11시, 소소한시 약딜하고 일단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할게요 약딜 저희 암순우 소선님 하나 남았고 이따 쓸게요 카운터 스킬 아기. 5시 두개본인거 짭이면 5시 오세요 아 11시 2개 오케이 죄송 본인거 짭이면 11시 If you r e fake 1 1 제가 갈게요 11시 둘다 짜, 오케이 짭짭 아나 성부 없잖아 1파티 자 됐다 별일 없겠지? 몇개 맞았죠? 죽으신 분 맞은 거 브리핑 좀 해주세요 빗나간 거두 개? 오케이 저는 좀살릴게요 열한 시두개 또. 그래도 붙 오케이. 그리고 하나, 두 개, 두개두개 맞았어요. 확인, 괜찮아요. 하나 더빗 나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 맞히죠 저희. 딜이 좀 딸려서 지금 인원 때문에. 이거 카운터 치시고 3초정도 있다가 쳐다보셔도 돼요 바로 안 쳐다보셔도 되고 레이저 늦게 나가니까 끝까지 피할거 피하고 정조전 하세요 몇시 두개죠? 다섯시 더 없습니까? 다섯시 두개 아 제가 이렇게 빡센데 카운터 하나 쳤고 하나, 둘, 셋, 나이스 약딜소선님 암수 한번 넣어주시겠어요? 패턴 좋다 n 한한하 하자. 아소선회회지지케케이 확인. y 시 e s 다시 e I'm I'm i f y o u a r e f a k e 5다시 o t 시 u 하나. i 둘 셋, 나이스 이거 아즈나 그냥 쓸게 안전하게 시정 몇시 두개죠? 나 못봤어 야 한시 두개 오케이 오케이 한시 제가 잡았어요 나이스 이거 메인 메인 호크 호크 UR 메인 리퍼 서브 소선인도 4,5개 죽고 에, 대마시 딸, 날려주세요 같이 쳐줘요 일단 딜 우리 암수 있는 사람 암수 없어요? 오케이 오케이 밀려요 일단 시정있어요 우리 어, 호크 세이브 어 스킬 소서님도 쳐주세요 이거 영주 아 이거 시정 시정 시정 아, I don't have 시정 it's okay, it's okay. I I 슈바 이거 돼? 하... 나 안될거 같은데 시바 됐다! <웃음> 처음 해봤어, 혼자 야아, 아아, 됐다 다들 출근할 수 있겠네요 아아 해냈다 아, 다행이다 아, 이게 혼자 되긴 되는구나 긴장했어 제 스펙이 좀안 좋아서 아,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야 재밌었다